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PPT 유튜브는 어떤 유튜브일까요? 바로 이지쌤 아닐까요? 자 이런 칠판에 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단순하게 쓰는 느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와 분필로 쓰는 것 같은 느낌 또한 이렇게 지우는 것 같은 이런 느낌까지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이런 칠판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뒤에 칠판 이미지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칠판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니까 예쁘네요 이런 그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Get Image b a n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볼 겁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료 프리미엄 이미지들이 많은 사이트인데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왼쪽 상단에 가시면 무료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시면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게 돼요 하루에 3컷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제가 칠판이라고 적어 볼게요 칠판이라고 적으면 다양한 칠판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상업적으로 얼마든지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트 안에서 다운로드 받기를 훨씬 더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여기에 있는 다양한 칠판 이미지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했어요 이걸 누르고 JPG 웹용을 다운로드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다운로드를 받으신 뒤에는 이미지를 삽입해야 되겠죠? 삽입 그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넣었는데 이미지 크기가 조금 작죠? 이미지를 대각선으로 해서 크게 키워준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춰 둘게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미리보기가 보이죠? 미리보기를 보면서 위치를 어느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크기가 16대9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도 16대9 비율로 잘라주면 조금 더 작업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림도 우서식 자르기를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이 검정색 발을 눌러서 슬라이드의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예쁜 이미지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할 건데요 이 글꼴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게티 이미지 뱅크 사이트 상단에 가시면은 폰트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 폰트 서비스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1300종이 넘는 글꼴들을 제공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에 있는 이 모든 이미지들은 프리미엄으로 가입을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업적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우 키움 폰트라는 것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무료 폰트 다운로드 받기 누르고 설치해 볼게요 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첫번째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해놓으면 뭔가 칠판으로 분필로 쓴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키 비채로 해보도록 할게요. 음. 굉장히 깔끔한 글꼴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텍스 상자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해서 ppt 깔끔하게 만들기 라고 적어봤습니다 글꼴도 크게 키워줄 거고요 자 이게 칠판에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제 여기에 분필로 쓰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여기에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 도형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길게 분필 같은 모양으로 적어놓볼게요자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없음 흰색으로 채워주신 뒤에 도형 효과를 그림자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아래 딱요걸로만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살짝 져서 뭔가 입체적인 분필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요거를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여기 이 분필 도형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여기 아래쪽을 누르시면 이동 경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경로라는 것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우스를 누르신 채로 내가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경로를 지정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글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서 톡 놓아주면 이렇게 글씨가 쓰여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뭔가 조금 애매하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느려지고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애니메이션 창 여기 보시면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왔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에 들어가셔서 부드러운 시작을 0초 부드럽게 종료를 0초를 꼭 해주셔야지만 아까 전과 완벽하게 달라진 것을 볼수 있어요 진짜로 쓰는 것 같은 느낌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분필 애니메이션을 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뒤에 텍스트 상자도 같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텍스 상자를 선택해주신 뒤에 그룹화를 시켜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l g 그룹화 단축키를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뒤에 여기 애니메이션에다가 분필로 쓰는 거면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어야 하겠죠 여기 보시면 닦아내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면 아래에서 위로 생길 텐데요 효과 옵션에 들어가셔서 왼쪽으로 러주시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나온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애니메이션에 적용되는 시간이 0.5초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2초로 바꿔줄게요 왜냐 분필이 움직이는 이 애니메이션이 2초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초여야지만 그나마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볼까요? 분필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즉첫 번째 애니메이션과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같이 동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선택하시고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 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동일해졌죠 이걸 또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은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같이 시작되는지 시작점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음, 좋죠. 뭔가 살짝 안 맞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움직임을 좀 많이 줘서 그래요. 그래서 움직임을 많이 안 주기만 해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분필로 쓰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넣어 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우개로 지우는 듯한 느낌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요 자 저는 이걸 도형으로 만들었어요 도형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똑같이 이동 경로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달라요 여기 애니메이션은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이 아닌 끝내기 애니메이션 중 닦아내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왼쪽에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소로록 사라지는 느낌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 효과와 함께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되죠 아까 전에 제가 초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2초로 해서 초를 2초로 한 뒤에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되죠 어떤가요? 굉장히 간단하게 분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는 듯한 느낌이 나오지 않았나요?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방식은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계 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 사진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의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을 넣으시게 된다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파워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비슷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지세상이 이지쌤이었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